예순, 한 번째. 강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전도여행을 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지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 음. <웃음> 그래서 수리야 안디옥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또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맡았으니까 아, 저들은 이전에 1차 전도여행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마음을 두고 또 떠나기로 어,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가지고 심이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로 지난 그 전도 여행 시에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 요한을 그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를 떼어 놓고 가려고 했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조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가 이제 돌이킴 그런 어 이유, 이유도 있고 또 사실 그 전도행이라는 게 지난 1차 전도행 때 경험해서 아는 거지만 얼마나 그 죽을 고비를 넘, 넘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까? 오, 오늘날 관광을 가려고 해도 뭐 체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언어 능력이 돼야지 간다고 하는데. <웃음>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보통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을 보이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제 팀업을 중시했던 그리고 정확하기를 그런 원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못믿었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바나바는 저가 돌이킨 흔적이 있고 그 어려운 그 여행길이라도 전도여행길이라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갈라서 심이 다터가지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다툼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위에 더큰 지혜를 쓰셔서 더 보편적으로 더 어떤 널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그 했습니다. 아무튼, 아, 오늘은 그 나머지 내용들을 볼 것인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조금 봤지만, 아, 이, 저, 본문 초두의 수일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 뭐, 단순히 며칠 뒤에가 아니고, 어, 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간의 때가 됩니다. <웃음> 근데 이때, 이 사이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저들의 외식하는것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분명히 있으면 자유롭게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누가 와도 꾸독하지 말고 정상하게 자유롭게 그 신령하게 거룩하게 그 일을 자연스럽게 나타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 바울에게 이제,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고, 아마 저들은 회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어, 가, 가겠죠. 그런 즈음에 이제, 바울이 그, 지난 여행의 교회들을 돌아보자 하고, 어,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워 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온전히 자라가야 될그 충만회로 자라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구약 계시를 잘 알고 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그 도구로 사도로 쓰임을 받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저들이 또 정상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런 걸 아는 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세웠던, 그런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2차 전도행이라고 딱 써붙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딱, 뭐, 차례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세 번째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간게 아니고요. 첫 이제 1차 전도 행시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2차 전도 행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집단한 부모가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이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성신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다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루하루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아,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다뭐 계획이 서 있어야 움직인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과정 속에서 주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의 삶을, 예배를 위한 삶을, 그, 준비하고 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빚지 못할 사정이 아니면, 그렇게 정상하게 과정이 있어야, 그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어서, 그 생활의 의미가 있어서 예배가, 예배가 되는 거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주이라 하고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하면, 아,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벽돌 다 빼먹은 그 입장에서 집을 지려고 하는 그,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마가 요한 문제 가지고 또 한참, 얘기 나눈 것을 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아까 서도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시, 심장이 떨릴 때 가야지 무릎이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설렘이 있어야 그 여행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여행도 그래요. 그런데 전도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게 설레는 일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대 그뭐 신자 최대 그 행복이고. 그 영광이지요. 그 그런 설렘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그런 설렘이 몸이 따라 줘야지 또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각 지역은 다 언어가 다 다른데 언어 언어적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30년 계획을 세워 놓고 그돈 준비하고 건강 준비하고 체력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준비해 가지고 떠난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아무 생각 이 없이 그냥 아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열정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자의 그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간 사람은 아니다 참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주님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의 문제가 이제 걸렸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아무튼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 돌아간 게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돌아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연약한 점이 있어서 젊음에 그또 합리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약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 기독교로서 그런 나름대로 고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잘 출발했다가 그 뜻을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거에 대한 회복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툼이 생긴 거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런 말,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성내는 것이 하나, 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 자기가 그 주장하는 견해가 옳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성 내버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위기가 되는데 <웃음> 주님께서는 그런 서로 심히 다투고 어, 얼마나 그, 그동안 그 친밀하게 지냈던 자입니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수리아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예 다소에 그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적어도 7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수리아에서 같이 그 사역을 했고 또 할례주의자들의 그 대항 때문에 얼마나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싸웠습니까? 싸워서 이제 교회 대표자로 뽑혀서 예루살렘까지 또 올라갔다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온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으러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잘못하면 유대주의자들한테 걸리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다 개의치 않고 교회 대표자로 가서 그 이제 교회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같이 교통을 하고 그 답을 다 얻어갖고 내려왔던 그런 사이다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그런 답을 갖고 와서 또 거기서 뭐 거의 뭐1년 가까이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견을 같이 했던 존재들. 근데 이게 마가 요한의 문제가고 그냥 다툼이 나니까 아주 심하게 다툰대요. 이게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한 거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 이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다투긴 했지만 단순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싸웠던 그런 태도하고는 다른 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심이 다툰 건 확실합니다. 감정적인 그 다툼이 있었다면 다 나중에 그 우리가 골로테에서 그 사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아주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거든요. 바나바도 아주 뭐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고린도전서 9장6 절에 보면 바나바를 얼마나 높이는 그가 결혼도 하지 않니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가 그렇게 칭찬을 할 정도가 되죠. 아무튼 그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런 다툼은 이루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그 심한 다툼을 이루어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감, 그, 감정적인 다툼이 없었다고 해서 이 싸움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미워하는 건아닙니 지난 시간에 거기 그 정도 봤는데 어, 어, 그 다음 부분부터 봅니다 이렇게 저들이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말하는 것으로서 다툼을 일부러 조장하는 건 아니다 <웃음> 저들이 다투지 않고 적절하게 은사에 따라서 전도구역을 나눠서 각기 알맞은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다면 아마 더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추측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아직 명확하게 그분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면 좀더 참고 한 발짝 물러나서 기다려보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다 하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을 좀더 존중하여 했던 것이고 바울은 신실한 협력자에게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그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독의 한 조건으로 디모대전서 3장 2절로 3절까지 해서 그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할걸 말씀했는데, 우리도 그런 면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면, 형제들끼리의 다툼이라면, 좀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비진리와의 관계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양을 띌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저렇다 하고, 이해하고, 참고. 우리가 누가 어떻게 변화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가 주님의 백성이 될지, 어떤 도덕군자가 비, 신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비진리에 대해서는 뭐 시편, 시편에, 그 시인들의 그 불의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을 보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에, 에, 할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다툼은 하면 안된다 그 부분을 그, 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2절로 3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웃음> 주님의 의를 높으려고 거룩한 분노를 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이게 아주 덕성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웃음> 자기 상대적인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못 참고 그 다투잖아요. 네. 상대적인 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상대적인 의를 내세운다 그러면 그건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안. 본질적인 의를 드러내는 거는 그걸 내기 위해서 아주 그 단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하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열을 내야지. 자기가 너보다 낫다 내가 내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상대를 비하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다툼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용하고 다투지 않아요. 돈을 사랑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신자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하는 자도, 나를 전, 전체로 다그 위하는 자도, 특별, 특별한 나를 위하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기본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건강도 쓰고, 물질도 쓰고, 모든 명예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다투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디모데를 권면할 때에도 이 다툼의 해악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델 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지 몰라 혹시 내가 더 상대적으로 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일은 안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의로. 내가 망하는 거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런 상, 생각을 늘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구약의 그지자로서도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해졌는데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그런 위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상대를 까내고 이런 짓을 하면 이게 그러면 다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자칫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 형제 간의 화평이 깨지고 불안 상태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대하며 성내기도 더대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까 이거 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여기서 또한 우리는 인간의 실수 위에서도 당신의 작정을 성취하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어 그렇게 갈라지게 됨으로써 그들을 통한 주님의 작정된 선교가 방해를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쌍의 선교팀이 두 쌍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선미적 지혜는 우리가 말로 다해 알 길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허물 위에 역사하사 당신의 작전을 끊임없이 진전시키는 일을 배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관대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자유로운 행동을 인도하시며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은 사단이 그 악한 꾀를 써서 자기 그 성향을 발휘해도 그 위에 크신 지혜를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완성해 가신다고 했어요. 주의 백성들의 그 허물을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단의 그, 악한 꾀도, 그, 주장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물론, 이런 주님의 섭리는 그저 자연의 일반 법칙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 멀리 계시면서 이신론, 이신론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현실적이에요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뒤짐지고 멀리서 너희들이 그래도 난 내가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서 일하시되 그 자연 법칙 일반법칙 안에서 그 특별법칙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주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되 일반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높으신 뜻과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염두에 두고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다투었던 게 마음이 안 좋습니까?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다툰 게 아니잖아요 성신의 저 열매 중에는 다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절대 다투면 안 된다고 아주, 아주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한 거죠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일입니까? 넘어질 만한데 심히 다투어가지고 그걸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주님이 손으로 붙드시니까 이게 나중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렵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 내가 뭐이 정도로 똑똑하고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쓰임 받았. 그렇게 나가면요 나중에 주님 모른다고 하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저는 한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방도로 주신 것에 겨우 따라갔을 뿐인데, 여전히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한 거죠. 예? 네? 내가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기 노력을 덧붙이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따 오후에도, 돌투 교회법을 보겠지만 그 돌투 교회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그 역사적인 환경이 그, 그,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에?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위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느라고 세워진 법이다 했는걸 응. <웃음> 비 아, 아주 자기 아 그래도 인간이 내가 조금 더한 거를 받아주시지 않겠냐? 그걸 가지고 끼어들어온 게, 항론파들, 그, 돌, 돌투, 그, 칼빈주의에 대항한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그 태도였다. 이 말.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사 안에서, 뭐,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방법론적인 그런, 그런 걸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 득쇄하 사실, 이제, 그렇게 돌투신경에서 그렇게 정했지만, 그 돌투회의에서 그 신경도 정하고, 뭐, 교회법도 정했지만, 나중에는 그, 그, 그게 다득세해가지고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가시적으로. 아, 주님이 아예 이런 거눈 감고 있지 않다. 택자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무익함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그 일이 또안 일어나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죠. 놀라운 지혜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숙명론적으로. 아, 주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정하셨으니까 뭐 때를 때가 되면 무조건 믿고 잘 구원받고 천당가게 하시겠지 자기 할일을 하나도 안하고 그거, 그거는 완전히 악용하는 거 예정 선택을 예정을 아주 악용하는 선택 예정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학론파 같은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낫다고 예? 뽐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웃음> 주님이 그 심판하시죠 아무튼 우린 주님의 섭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다툼이 났을 때 어떻게 주의 백성 선택된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불택자들, 유기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 사실은 변치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짜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다 헌신하고 살아가고 그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자기, 자기 미래를 그 생각한다 우리 우리 미래는 그리도 스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노아 방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고 살아간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악용하면 안 음. 돼. 이게 다텄다고 나중에, 여기, 여기, 여기 뭐, 중, 중립적으로 누가가 쓰고 있지만, 다텄다고 이게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는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이나 그, 그의 그 태도를 보면, 아, 아 주님께서 그일 속에서 또 깨우쳐서 저를 더 완전한 대로 세워 가시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바, 바나바보다 내가 옳았지 그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바, 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네. 오히려 그 반대했던 사람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주님의 은혜와, 아,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측령을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리아,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그, 그 위쪽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고 터키 서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 쪽, 타우루스 산맥 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 가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고온 지역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더 길을 혹시 가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거 다 확인할 것입니다. <웃음> 그,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얼마나 참 관광 간게 아니고요. 어, 험난한 길을 복음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예?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동물의 위험 뭐 모든 그 위험을 뛰어넘 뛰어넘어서 그 전도 여행을 갑니다. 타우루 산맥 동편에 있는 지역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방인데 그 지방의 중심 도시는 다소였습니다. 다소. 타르수스, 지금의 지명은 타르수스예요 다소인데, 옛날에 이 다소는 항구였답니다. 지금은 내륙으로 한 16km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메르시니라고 하는 그, 곳이 항구이고, 그 안에서 한, 한참 올라간, 그러니까 저희 이즈밀이라고 지금 그, 에베소가 옛날엔 항구였는데, 그, 퇴적되고, 삼각, 여기, 저기, 뭐야, 이게 설봉, 여기 설봉 저수지에도 가면 비한번퇴퇴 온다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다리 해놓은데 저 위쪽에 보면 삼각지가 벌써 크게 쌓여가지고 삼각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 파내지 않으면 계속 퇴적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몇 미터씩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몇, 2000년, 거의 2000년 지났잖아요. 이거 퇴적된 걸 보면, 지금은 16km 정도 들어왔다고. 내륙으로. 다, 다소가. <웃음> 옛날에는 항구였는데. 그러니까, 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냥 산골자고 일부러 그냥 사람 없는데 사장는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데, 왕래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찾아가서, 회당, 먼저 이제, 그, 해당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 전초기지를 그렇게 만들고 베이스 캠프를 그렇게 쳐놓고 이방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 지역인데 지금도 가보면 바울의 생가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다소는 안 가봤는데. 아무튼 거기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논의된 거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발생, 말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길리기아 지역에도 그 같은 내용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7년 이상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소로 가서 7년 동안, 그리고 그 7년 이상 아마 사역을 했을 텐데. 이제 거기 세워진 교회들을 가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을 받아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절대 뭘 장애를 주면 안 돼. 이네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키게 하고, 이저 예수 믿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증거한 거죠. <웃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측령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율법의 본의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율법을 무시하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또 한편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그 안에 쓰임받는 바울의 일들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아울러 교회 안에서 어정쩡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그리도 안에서 아무 문제없이 서로 연합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래된 신자나 간믿은 이방신자라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거죠.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는 계층적 사회, 완전히 나뉘어진 사회잖아요. 여자, 아이들, 노예, 뭐, 늙은, 늙은이들, 뭐, 이런 사람 취급 못 받은 그런 때인데, 그, 그리토 안에서 야만이나 헬라이나 주,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뭐, 노인이나, 다 그리토 안에서 하나다. 이방이나, 야만이나. <웃음> 이제는 다시, 이제 다시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신,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교회를 굳게 했다 했습니다. 공고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단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 그리고 성신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성신을 의지하여서 차서 있게 기본적인 것부터 풍성한 것까지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도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지 그리고 높이 되신 그리토 안에서 한 새로운 인류로서 성신을 힘입어서 어떤 품성을 발휘하고, 어떤 속성을 발휘하고, 어떻게 그 품위를 유지하며, 어떤 사회, 어떤 인간을 드러내야 되는. 어, 그니까 우리는 그리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그 모든, 저, 어, 율법을 써야 되고, 모든 은혜의 방도를 사용해야 돼. 자기를 결코 엮여 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하고서 수정자로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방해받지 않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툼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더 좋게 두 쌍으로 구분되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타난 걸 보면 저들 사이가 그렇게 싸운 것, 사람같이 안 되었는데, 계속해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답게 돌이켜 좋은 결실을 맺게 된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참 오묘한가. 주님의 일은 일대로 이루어가고, 인간의 그 부족함도 완성되어 가고, 또그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그, <웃음> 그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이 더 확연히 나타나게 돼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저, 저기 완성이 돼가고, 시의 역사도 완성.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어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걸 알면, 요만큼이라도 쓰임 받는 걸 알면, 감격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가 치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참 미천한 존재인데, 이, 낮은 자를 가장 높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민이었는데, 하늘 귀족이 됐다. 그러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왜 하늘 귀족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세상에서 거지같이 삽니까? 뭐더 얻어먹으려고 삽니까? 더뭐 확보하지 못해서. 그, 그, 김홍전 목사님 굉장히 책망을 하셨는데. 왜 하늘나라 귀족이 그지같이 사냐? 천민처럼 천민의 위치에서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왜 천민처럼 사냐? 고고하게 내가 먹는 게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난을 당해도요 이게 고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로서 그리토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바로 코앞에 그. 그함을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아주 바로 코앞에 있는 분이 우리 가장 훌륭한 선생인데. 그걸 놓고 왜 1, 2등 갖고 싸우냐. 1등 신자, 2등 신자 갖고 싸우고. 왜 우리 교회가 더 낫다고 싸우고. 왜 그러냐. 창피하게. 부끄러움이도 뭐. 이게 천민사상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될수 있는 대로 교안에서 신령한 사람답게 싸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사단에게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고 분열이 일어난다. 왜 주님을 높이면 절대 싸울 일이 없죠.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 내돈내 유익, 내,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형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기회만 되는 대로 주께서 그 일에 쓰일 수 있게 기회를 이 세상 관광, 관광하려고도 일생을 걸고 건강 지키고 돈 지키고 실력을 키우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생각하고 에? 물질을 확보하고 언어용 능력을 확보해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 그냥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거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웃음> 세 사람의 품격과 품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말이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요. 왜뭐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걱정하냐? 공중나는 대로 진짜 이게 마음을 모으고 진짜 성품을 모으고 힘을 모을 게 뭐냐 우리가 아무튼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사고로 무조건 자기주장만 하면 다툼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게 다른 거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획일적으로 아니고, 보편, 이게, 이게 거룩한 교회는 보편 교회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리 또, 그리 또 안에서 다양함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집단이다. 이 거룩한 교회가. 이런 걸 갖고 저기 무시하면 싸워요. 내 잘났다고. 내가 손해 보기 싫다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것에 우리는 조, 조율을 맞춰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다른 이들과 함께 다 연약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힘을 실어줄 사람들이지 힘을 끌어낼 사람들이야. 끌어내려. 그, 렇게 판단해가지고 끌어내린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안 돼. 오히려 이제 자기가 부끄럽게 돼, 나중에. 서로, 어, 다, 다투지 않아요. 디모대전서 6장 3절로 5절을, 읽고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디모대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며 하겠습니다.